우리가 처음 봐서 서로 어색할 수도 있으니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음. 집에서 하나 만들어온 게 있어. 뭔데? 뭐야 이거? 아니, 오단... 뭐 단? 어이구 저걸 저걸 만들어왔어? 저게 뭐야? 이게 와, 이 개성이? 만지 수레를 소라는... 좀 끌고 다니더라. 어, 만히토? 음, 만 응. 만히토? 만히토네, 만히토. 이게 뭐야? 뭐... 만히토가 뭐야? 만 히토? 이거 알아? 이거 내가 어제 열심히 생각해서 지은 이름인데. 어, 근데 근데 이 뭔데? 어 이제 여기를 내가 너희 아까 입학식 하나하나 인사할 때 응. 이 쪽지 뽑기 건이라고 하나 만들었어 이거 냥이 오. 네 거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잠시 기다려봐 이거를 딱 여기에 넣고 돌리면 응.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그 쪽지 이름은 혼자 몰래 봐야 돼 그리고 그 쪽지 이름에 나온 사람을 내가 몰래 도와주는 거야 절대 공개하면 안돼 이거 비밀임. 언제까지 비밀인데 죽을 때까지? 아, 또 단수하니? <웃음> 단수가? 뭔 소리야? 아, 그런 게 있어. 이게 뭔 소리야? 손잘 씻고 장수해야지. 그 그래, 장수해야지. 다른 애들도 하나씩 줄게. 바다 가서 좀한 어, 사람 시켜보자. 뭐 지정 없이. 나 검사 먼저 해. 이거 와우. 금소. 나나 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 아이고 아, 다음 나 다음 나. 여기 이름은 언제 새긴 거요? 어 그니까 완전 장난 아니야. 어나 할래 나 할래 나 할래 이따 봐. 어 지점 쩔탱인데? 어 대박 대박. 대박. 나도 해보겠어. 왜 누군데? 나 나만 알려줘. 아이고 나나나 이거 나도, 나도. 이거 캡슐이라는 거를 어, 열면 알겠어, 돼요?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 알고 싶나? 만기 다 캡슐 비밀이다. 아 알았어. 오시네? 음, 그렇구만. 그렇구나. 그렇구만 그래 그럼 응. 네 알려주라 나만 알려줘 어,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나야 나나나아그 어. 아, 음. 본인 음. 이름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본인이 본인을 열심히 챙겨주는 그 친구가 되는 거요? 그치 그치 아, 본인이면은 뭐 운명이라 생각하지 나 자신을 사랑해 와 운명의 몰래... 데스티니 몰래 챙겨줘 너 자신도 음. 응. 응, 그래야겠구만 아, 아 <웃음> 맞다 아까 선생님 사부님이 가시기 전에 보물찾기 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아 맞아 맞아 그 아리언니 응. 아리언니 그 사부님이 그 아까 가시기 전에 여기 섬에다가 보물 숨겨놨다고 그거 시간 정해서 찾은 다음에 그거 찾으면은 나중에 선물 준다고 했어. 나 반장인데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니 언니는 그 중요한 또그 우유 가지러 가는 거 해야 되니까 그렇지? 나 반장인데 너무 섭섭해 그럼 우리 먼저 왔을 때 풍사부가 얘기하고 간 거였거든. 맞아맞아 그때 언니 없었잖아 응 알았어 그럼 <웃음> 내가 1, 2, 3 하면 시작 1, 2, 3어 내가 못떠졌다 어? 어? 어? 어? 나와, 아, 나와, 나와, 뭐야 뭐야 내가. 뭐야 나와, 뭐야 뭐야 뭐 1, 2, 3 뭐야 나와, 진짜 나와, 싫어하냐 나와. 인성? 나와 얘들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언제까지 어, 찾아 어, 언제까지 어, 찾아 어, 어. 나못 아? 찾았어 얘들아 찾았어? 냥 모여, 모찾았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모여, 아니야 자 봐봐 아어 모여, 모여, 봐봐 아아아아아 이거 나 엄청 많아 <웃음> 이거지롱 당첨됐지롱 아니, 아니 나꽝만다면5개았 아, 아, 와아 <웃음> 아유 야풍 4번 풍 4번, 어, 4번. 어이 이게 당첨인가 <웃음> 뭐 잘들 놀고 있었는가? 왜? 아 그, 예. 선생님 저 하나도 못 찾았어요 나왔어. 저 당첨됐어요 당첨, <웃음> 당첨! 당첨! 어 축하드리오 그... 너 꽝만 있다 했잖아 그 누가 나한테 꽝을 <웃음> 주었어 꽝을 나한테 버리시면 안요 금속. 전 아니에요. 어 가져가게나. 익방종이 있어서 뭐 하는 그 말당첨을 뽑은 유생들은그 내일 등교하기 전에 매점에 들려 그매 선생에게 가면 후한 상품을 줄 것이오. 우와! 네, 네. 아싸! 아싸! 아싸. 다들 야, 즐겁게 시간은 보냈는가? 네. 자, 그러세요. 즐거워 보이니 나 또한 기분이 좋구려. 이제 기숙사를 소개시켜주려고 하니 다들 와! 따라오시오. 선생님 또 타요! 너 어, 해옥수유생. 네? 자네는 오늘 일과 끝나고 상담실로 오고 내일 오전 7시에도 상담실로 오게나. 아이고. 일전 7시 일세. 오전 아이고. 7시. 우리 아주 절친이 되겠구만. 봐. 어, 다들 따라오게나. 선생님 해봐.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그래 해보게나. 예쁜가. 그러면 집에는 언제 가요? 어? 기 주작권에 입학한 맞잖아. 이상 시비지신이 되기 전까지는 집으로 돌아갈 때? 일이 없어 깜짝이잖아. 감금 감금. 어? 감금. 어 감금. 저 근데 집 아닌데서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데. 응. 어, 뭐, 어? 이제 해보면 되겠소. 이거 자꾸 누가 나한테 꽝을 주는다 싶어. 나 주는다시오. 12살. 진짜? 아. 너, 언니 몇 살인데? 너, 나? 나는 1305년생으로서 <웃음> 나이가 지긋하지. 음, 어 언니가 아니라 이모 아니야? 사부에게 꽝을 줍니다. 너 왕룸소도 상담실로 오기로 하지 않았어? 아니 나 이번에 어, 안 터졌어. 어 알겠어. 일단 2열 종대로 오자. 서재에 사는 유생들은 다 같이 손잡고 오면 되겠소. 에? 서재요? 야 공찌리 기숙사 같다. 옹지아이들은 왜안 부르는 네. 건지? <웃음> 역시 서재들은 선생님들이 선택한 기숙사야. 에... 공찌리 서재는? 기숙사 서자기죽사니가 서자기죽사 키키 와 근데 여기 밤에 오신 예쁘다 굉장히 멋있구만 아, 아주 경관이야 어, 서 자랑스러운 주작관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오시오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멋있다 갑자기 밤이 될수 있는데 와 반딧불이다 그옥수잔에 멋있다 소리가 약간 기계적이오 <웃음> 아냐 아니, 니아니야 아냐 니 멋있다 아유 경씨가 멋있다 멋있다 멋있어 날이 더 빨간 것같 시간이 이렇게 휙휙 바뀌는 것은 그냥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말게나 왜요? 원래, 원래 이랬는데? 나중에 응. 뭐가 이상하다고? 뭐 어, 자연스러운 일인이 들었소 원래 이런 거지 세상이 그치 그치 선생님 반지, 옥수 빨리. 이거 타고 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앞으로 내근두운 해옥수가 올라탄 것을 보면 바로바로 바로 고발을 하게나 네. 선생님 옥수 언니 탔어요 배옥수 자네 내일 어? 새벽 6시까지 상담실로 오게나. 한 시간 땡겨졌다. 한 어. 시간 땡겨졌어. 그럼 음, 마음 6시에 또 가고, 7시에 또가가 그러게 그러게. 누구봐 접네 뭐, 뭐, 뭐, 뭐. 거기 뭘 봐? 잊지 않겠어. 잊지마, 잊지마 그러면. 쉬아유 여기 꽃이 아주 한가득 피었구만. 그러게. 음. 어, 시간이 휘핑. 야, 너때나 때렸지? 어 무슨 소리야? 뭐가? 뭐가? 어 완전 때리고 어? 티나죠? 어 누가 널 때렸다는 거니? 너가. 괜찮아. 이 반딧불이가 보시오. 저기 저기 별똥별이요. 저기 우와. 아유 소환 소환. 소원 비로소원. 네, 네, 저는 언니만큼 해주시오. 더 크게 해주세요. 로드 일등. 음. 로드 일등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음, 한양이가 상담 시간을 갖기를. 뭐래 다들 와. 즐기는 것 같아서 포기 줬소. 와. 자, 다들 따라오게나. 옥수 탔어요. 방금 타자 내렸어요. 배옥수 자네 새벽 5 시까지 오시오. 옥수 그냥 오늘 어. 안 자는 게날것 같아. 자네가 잠이 맞아, 맞아. 없는지 내가 잠이 없는지 한번 시험을 해 볼세. 아... 그래 옥수야 하지 말라면 좀 하지마 또 옥수 자네는 지금부터 상담실에 가있게 그냥 그래 그래 응. 그게 낫겠다 이게 다 있는게 낫겠다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얘들아 <맞아>. <웃음> 나는 내일 기숙사 들어갈게 <웃음> 그래 오늘 자지 말고 들어가 너 어, 다들 오바. 안에 들어가 있잖아 니 기숙사가 너무... <웃음> 너들어나난 흰색 방석이 좋네 어. 흰색 나도. 방석... 아, 금소야. 구경해도 돼요? 나어디 앉지? 여기 기숙사라고요? 우와 우와 어? 용아 나, 너 방석이랑 나, 잘 어울린다 나, 나 이거 동제. 깔맞춤 깔맞춤 조용히 하시오 동제에서 지낼 학생들은 햇냥이, 서울지, 마을이로 오른쪽 흰색 방석에 앉으면 돼요 아유, 나머지 흰색, 학생들은 어? 서재에서 지내면 되고 왼쪽 푸른방석에 앉게나 아니 무슨지 방송 방송 방 조용해라 이 서자들아. 조용히 하시오. 앞으로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이곳에 모여 점호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시간을 철저히 지키게나. 이후부터는 자유 시간이니 다들 각자의 시간을 보내다 늦지 않게 지침하면 되오. 와 선생님 선생님 질문 있어요. 뭐 말해 보시오. 밤에 무서우면 어떻게 해요? 와 그럼 오줌 싸. 어? 오 멋있다. 그럼, 옷싸쌈 어, 되지. 아, 그렇소, 그 있지. 뭐, 지려도 되겠소. 그 축축해졌다고 나를 부르지는 마시오. <웃음> 어? 축축해졌다는 아. 말이 좀 마음에 안 두오 그러면 누구를 들면 되나요? 어, 자네는 서재 유생이니, 그, <웃음> 옆방이나 뭐, 같은 방을 쓰는 그 해옥수 유생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웃음> 반장인 마리 유생을 찾아가시오. 어, 네. 좀 귀찮다. 어, 나 자느라 못 들었어. 자, 와.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니만큼 내가 직접 방을 안내해 주도록 하겠소 또 따라오게나 네 아니 누가 내 술에 이렇게 꽝 쪽지를 많이 넣었어? <웃음> <웃음> 냥이야 냥이, 아까 내가 봤어 나 아니야, 옥수인가 보다 냥이가 그랬어 옥수야, 너 진짜 양심 싫어하니? 야, 냥아 너 두고 봐 잊지 근데... 않겠어. 자, 자 여기 한번 내려보시오. 진짜. 얼마나 우리 학교가 아, 멋있는지. <웃음> 멋있다. 아, 우와. 아주 절경이요 우와! 아니고요. 와. 신이 내린 선물이네요. 와 오지고 지리네요. 아, 네. 와. 우와, 와 지존 지리구, 쩔탱? 지, 지존 쩔탱 간지 오지고 지리고다. 자, 네들 말투가 좀 이상하오. 그니까. 혹시, 그래서 어? 이거 어디로 가면 돼요? 자 그럼 서재부터 배정을 시작하겠소. 따라오시오. 아이고 안녕하다아나 서재. 역시 우등생 기숙사 다워. 어 이거 우등생 아니라잖아. 또공찌리 기숙사인데. 어? 맞아. 자각자모어서그 <웃음> 앞에 있는 이름을 보고 랜덤으로 그 선착순으로 말하는 유생이 배정이 되는 방식으로 하겠소. 황토 사우나. 아니 근데 여기는 이름 다운 무지개예요. 어둠의 다크니스 방 안에는 열쇠가 있으니 그 배정된 유생들은 방이 배정이 되면은 각자 그 개인 열쇠를 챙기면 되겠소 그 미룡이가 자, 여기 있으면 되겠다 아 싫어 나 무서워 어둠의 다크니스 방이요 그 희망자 있는가 이거는 삐용이 방이네 삐용이 방 그래 삐용이 아, 방이네 싫어, 무서워. 희망자 없는가 비용이를 허허... 추천하오 그럼 우선 두 번째 방부터 가겠소. 아이, 아쉽다. 이아방토사나방이요 어? 이 원장인가? 저요 옥수요. 옥수 옥수 건강한 어, 어. 방 옥수방. 여기 그 해옥수유생이 가장 먼저 거. 말했으니 그 해옥수유생 방으로 하겠소. 와. 마음에 준비되었소? 네네네네네네네. 네네, 네네, 네네. 우리... 아, 그 들어가시오. 하십시오. 아 귀신. 어. 수정해도 아. 되오? 누가 아, 네, 봐도 돼요? 돼요? 와안 할래요. 우와 씨 뭐야 여기! 우와! 어, 아니! 완전 아, 지진는 방이네? 완전 불가만네? 걔 더워. 오죠? 와! 아니 이방 아, 쓰면 아. 좀 맛있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 아, 아 되게 아, 대박 아니야. 좀 위험한 거 아니냐? 한번 매정된 방식은 내가 할수 없소. 그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으면 그 매점에 가서 구매를 하면 되니 그거는 내일 공교하기 전에 매점에 들려 확인을 해보게. 우와 인테리어도 된대. 욱수 내못 나오는 거 아냐? 상담실 가있어 대째 방이오 <웃음> 아름다운 무지개방 아 지원자 이거 제방 있는가? 하겠소 이 아름다운 어, 방이라 하니 어, 내가 딱 들어봐야 그러면... 될거 같소 내 방이 좋소 황금 소유생이 먼저 말했으니 그이 방은 황금 소유생 방해 되게 소아 <웃음> 무슨 소리야 야너 이제 어수맨 다크니스 방이다 이제 <웃음> 와와대방이다와 아, 아, 아, 아, 아, 와, 이거 오진다 아이 티오 광벌라기 와이브 하여기 봐, 섯 여섯, 여섯, 이섯이섯여어 여섯, 여섯, 여섯, 나 나갈래 나갈래 갈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이섯 여섯, 이게 이야이섯 뭐야 여섯, 여거 여섯, 여거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이섯 여섯, 이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이섯이섯이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 <목소리> 와, <웃음> 와.. 와.. 선생님! 아, 자퇴하고 싶습니다! 아, 미루마 빨리 들어가! 내가 무슨 말이오? 빨리 들어가! 하시오 다 같이 아, 와. 와.. 야 오진다 이거! 미용사 자네 아, 친구가 굉장히 많구만 오.. 야 오진다 오진다 무서울 리는 아, 없겠다 대박. 야.. 야 이거 불꺼 불꺼 불꺼 불꺼 불끄안 무섭지? 불끄안 무섭지? 어.. 비몽이 자기 혼자 있는 거 무섭다더니 여러 사람이 있네. 그러게 아, 많네 아, 사람 많다 야 이거 박정현 다 잘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어. 어. 그, 동재방 배정을 하러 가겠소 따라오지. 아! 솔직히 동재는 아. 괜찮을 것 같다. 아, 아. 자태하고 싶어. 어. 동재방은 얼마나 멋있을지 멋있 <웃음> 한번 보자고 이거. 벌써부터 똥 냄새가 나는데? 그러게 말이오. 다들 어. 좀 느리네요. 느리네요? 예미룡 요생 지금 날아다니는 겐가 네. 자네 주작관에서는 어, 그 자, 나는 자, 것은 차제주시 자연을 소중히 말요 어, 다른 유생들은 날지 못하지 장? 않소. 네. 근데 전 명의인데요? 여기에서 날수 있는 건 교직원들 뿐이오. 김치 장도... 상대적 박탈감이 드네요. 그 한번더내 시야에 걸리면 자네도 상담실로 호출일세. 네. 선생님 아, 저는 여기 자연을 소중히 방에 가고 싶습니다. 공제 방대정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선생님. 저는 김치 장독대 마을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소 예. 자연을소중히 방이요. 지원자 있는가? 어. 자야. 자요. 자요. 자요공 고질이들 뭐, 뭐야? 뭐야? 맞아. 공질이들 뭐야? 이번 서재 새 유생이 대답을 하였소. 아니요. 전 아닙니다. 저도 아무 말안 하고 있었는데요. 서재 거시기들은 상담실로 거시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소. 자네들 일과 끝나고 그냥 나랑 같이 바로 상담실로 갑세. 내 네, 밤새 상담해. 그럼 자연의 소중히 방은 마리 유생방이 되겠소. 형부님 제발. 와, 오, 와. 괜찮은데? 오, 와. 와 멋있다. 오 괜찮다. 아, 와 이거 하늘필 뭐야? 와, 야 아, 괜찮다 괜찮다. 까지 어, 가는 길이 되어있소, 이거. 어, 괜찮다 괜찮다 멋있다. 친절하네. 어, 어, 천장에서 수박 따먹어. 배고 응, 멋있다. 아리언니 아... 키도 크니까 천장까지 닿겠네 수분 도으로 어, 어. 되겠다 어... 아 근데 여기 여기가 조금 좀 천장이 낮아가지고 들어올 때좀 불편하겠다 근데 뭐내방 아니니까 수고 그치 뭐내 방도 아니니까 저는 김치 장독대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김치 아, 어쩌고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시오 기다리시오 <웃음> 자두 번째 방은 김치 <웃음> 장독대 방이 지원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그래 그럼 는햇양이 유생방으로 하겠소 예 준비되었는가? 예 김치. 아유, 와. 오, 오, 냄새가 오, 나는데. 어, 어, 어 마늘 어쩌고 저리고, 아 역시 한국인이면 하 김치와 마늘 어쩌고 저쩌고가 끝내주는 어쩌고 아닙니까? 야 이거 바닥 밑색이라서 괜찮네. 배추 김치가 어? 아주, 아주 괜찮다, 괜찮다. 뭐 있어, 굴비, 아니 전장에 우리 조상님 김치, 그림 그려져 있는데? 네. 응. 어 그러게 용 그림 있네 뭐지 아, 여기 대박 어. 해야 되겠다 언니가 서재 가자 아니다 아니다 니가 가끔 놀러 아, 그래. 와 그럼 공제는 별 풀일은 없겠다야 그렇지 와 여기 거. 그 라면만 있으면은 어 이거 김치 안 좋아해 먹고 와 이제 대박 오지부지렸다 오지 진짜 방 재벌 봐봐 그럼 라면? 마지막 방 뭐야? 배정을 시작하겠소 그 남은 에야. 서울지 유생은 나라 사라방을 하면 되겠소 와 기대된다 와 기대된다 나 어? 구경하시오 와 <웃음> <목소리> 아, 뭐야 이번 우와, 괜찮은데? 이방 괜찮은데?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어, 괜찮은데. 너무 아, 이뻐요. 괜찮은데. 저이방 할래요. 우와, 오, 벽지, 괜찮다, 와, 괜찮다, 괜찮다. 왜이 하트인 거 봐, 하트. 하트 역시 하트야. 와, 오지나, 오지나. 교수님 용이 울서 산 대요. 똥 제방이 너무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다. 저 그런 말안 했는데요. 저내 뭐, 정신이 엇갈리냐한 명씩 말하시오.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옥수 언니가 자꾸 괴롭혀요. 뭐 어, 해옥수 자네는 자꾸 남 탓을 하는 것 같으니 내일 4시까지 상담실로 오시오. 그래 옥수는 그냥 아예 밤을 아니, 새라. 많이 아프지. 뭐 어, 황금 소유생은 나한테 뭐라 하였소? 아니 이 똥제방이 너무 인테리어가 잘된것 같다 이거요. 뭐 어, 탐이 나면은 그 그냥 돈을 들여서 매점에서 그 교환권을 한번 구매해보시오. 그래 그래야저 돈도 많잖아 언니한테 전화해야겠다. 자 그러면 방 배정이 다 되었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소 속이 불편한 유생들은 잘 이루어. 이리로 와보시오 특별히 기숙사인 만큼 여기에 해우소를 설치하였으니 속이 불편한 유생, 유생들은 여기 해우소를 이용하면 되겠네 또 있다. 네. 여기 서재는 그럼. 해우소가 없소? 동지에 있는 해우소를 같이 사용하시오 야넌 뭐냐? 동찌기는 음질이는... 어. 화장실도 없지 어, 오늘 보여? 지각한 예미룡 음, 유생과 보여. 행실이 불량했던 해옥수 유생 그리고 황금소 유생은 나를 따라오게나 아 시골 어서 구해? 어, 똥쌉 양이 없어요 통쌉아? 저 여기 있는데요! 어, 헨양이 어, 어. 여기 있어 근데 저 질문 어, 있습니다! 어 말해보시오 생리현상을 거시기 저시기 하는 거시기는 어디서 사나요? 어 여성이라면 여기 그 정열대를 팔고 있지 않소. 오. 어. 자 그러면 내가 호명한 유생들은 따라오시오. 어마. 야 학교 기물 막 어, 쓰지 아, 마. 선생님. 저생... 그래. 나도 하나가 꼽아야겠네. 어 자네 동제 유생들은 상대적으로 모범생인 듯하니 그 다른 대로 세지 말고 그 하루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게나.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봅세. 그 서제 유생들 따라오시오. 내일 가세요 뿡싹. 봉봉 옥야 어차피 오늘 옥새 옥새 옥새 야, 새 옥새 야 알겠어 가져다 줄게 호옥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왔어 대신 이걸 줄게 이게 뭔데? 가옥야 옥새 이야 옥새 옥새 옥새 옥새 옥새 옥싸 옥새 옥새 옥새 야새 옥새 야야 다 쌌어? 응다 쌌어 여기 불도 없고 깜깜해서 어 고마워 고마워 아니 이거 이거 이거 보느라고 어. 아그 뭐냐 그 있잖아 아리야 우리 아까 거기 그맨 처음에 들렸던 화장실 있잖아 어 거기에 다뭐 떨구고 왔는데 그거 같이 좀 가주면 안 될까? 너 지도 잘 보잖아